갔다와서 받은 바우처입니다이거를 이렇게.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 아, 요 아, 이걸더넣이야 되는 거렇 추가로. 렇게 아, 아, 아, 이오케이오케이 아, 이데 아, 아, 무 아, 이 가서 하나 더들어가서 하나 한잔먹어한 <웃음> 길이까지 묶고 짬어야 돼. 여러분, 제스퍼에서 먹고 싶어요. 나체 캠핑장 가고 있습니다. 지금 모르고 왔는데, 좀 찾아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데갈 데도 없고, 이제 가는데, 이게 진짜 나체 공간도 있는 건가? 아니면 다 나체가 돼야 되는 건가? 모르겠네요. 안 그래도 추운데, 나체는 안 되겠죠? 전글리가지고 어디있고 있는데? 어 그러면 그런 공간도 있고 아닌 공간도 있겠지 약간 전화해서 예약할 때 물어봤다며 누디, 누디스트 카드 들고 있는지 물어봐가지고 그거 일단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독일말 막 누디스트 카드만 들었어 어디있고 나오는데? 나올 때는 입고 나오겠지 뭐 그래서 화장실 사진도 누디했구나 당연히 강아지 못 가네. 어? 강아지 못 들어가네. 이 캠프장은 이 캠프장은 모두 애벌바리 옷을 벗어야 하는 캠핑장이었습니다. 무슨 클럽, 누디 클럽, 그러기 클럽 카드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제가 들어가니까 정중하게 안 된다고 거절하더라고요. 그래서 근처에 괜찮은 캠핑장 주소도 적어주셔가지고 거기로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. <웃음> 이런 것도 있네요 이제 예약을 이제 예약하러 가겠습니다. Your h m r s and signature. Oh, this Here you have Wi-Fi. Okay? 고 e s h a Lisa, but the mm -hmm. thank, you. thank you. Okay, now Wait. I show you the place. Take out time. Oh. What else? Tomorrow, oh. 12, oh. 1 o'clock. Oh, okay, okay. t a h let's follow me, please. Only in front of this? Oh, Tomorrow on the other side? Okay, mm -hmm. thank you. t h h o you o w o a i i s a m t i s a o t i s a m o u a y It's a o n t a s a m o u a i m y u i n i o u n t a i s o t u t i o u a n t s i t There, 아, 오케이 아, n Ah, okay. Uh, you like. 아, uh, thank okay. you, uh, thank you, 고 여기 잘것 같아. 이제 저희는 텐트 차 볼게요. 밥도 먹어야 되니까. 밥 잡는 것만 돕고 나서 그거 하면 되지. yeah, yeah Come in a h e r e I just w a n n a win. LA BB, who b e running with. 2 2 3 t m a 합니다. 지금 일단은 이런 느낌 아시겠어요? 여기 독일이다. 아 이런 게 뭐죠? 갑니다. 문을 열어. 아이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고 오세아이고오세요 I got big racks coming, I put my low racks on it. I ain't skipped past losses, I had to get back off it. See the fit l i b e on it until they whip my coffin. Money clip b i e tossed it, I heard it's big bags on big bags on big bags coming, uh u h coming in, yeah, flex. I, uh, flex. I just want to w e yeah. a LA BB who we runnin' with 2, 2, 3, 3, I'm on 10 again Pump up the action, bitch I'm active If he never heard of b e i n dope, he just nappin' Jackson's, off the rapping, keepin' on my body, bitch I'm broke if you ask it s e l l i most of a l l is o l a w l e s s Broke your whips as long as it is foreign Heard you on it cause the Yams enormous What's an ass i n c e she isn't gorgeous Live my life, last name a Morgan Freeman Tryna touch a forest, do not know w e r knocking on the door i s came in, I came in, I came in Did it like your Porsches Coming in, yeah Flex, I just wanna win, yeah L.A.B.B., who we running with, yeah 2, 3, 3, I'm on ten again 네 yeah. I just wonder w h n 어 봐봐 또한다안전 장난하지, 막걸리 나봐 화장실 가는 길. 화장실 가는 길이 굉장히 뷰티풀. 이렇게 하가있어아좀 물에 들어가 있네. 지금 굉장히 쌀쌀한데 물에 들어가 버리네요 그냥 야 즐기는 거냥 여기 바장실 자체는 여기는 역시 10유로기 때문에 조금 깨끗한 한데 좀 이것도 타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건또 햇살을 받으면서 딱. 짠느낌이야요 <웃음> 아, 제가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. 거기다 이렇게 발랐는데 몇 시인지 아세요? 저녁 7시 20분. 봐봐. 응. Gitu, 你了不 h e l l o t h a n k you。Thank y o u 여기 많이 멋지다, 크고 <목소리도> 어, 여기 있어요 아, 네번째, 세번째 끝나고